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아아천천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야히 천천히 천야 어디가.. 야 천천히 천천히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스팀에서 출시된지 한참 지나가지고 모든 스트리머들이 이미 다 했는데 저는 뒤늦게 시작한다는 전설의 i m p c 한국말로 나는 물고기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데모 버전으로 어항에 갇힌 금붕어가 어항을 때굴때굴 굴려가지고 바다로 탈출하는 그런 게임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의 정식 발매 버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게임이라는 걸 염두해두고 시작해봅시다 강철 물고기 모드 체크포인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네요 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 모드를 찾게 되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빠르게 쉬운 것만 딱 하고 바로 접도록 할게요 <웃음> All right there, Bob. 놀랍게도 한글 정발입니다 oh, Bob. Yeah. Yeah. 요즘 신작 게임들은 대부분 다 한글 정발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아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게임들이 한글 정발됐으면 좋겠네요. 어. 뭐야, 왜 빵이 꿈틀거려? Um, sausage roll, please. How about some of my specialty bread, baked f uh, no. oh, 아, 뭐야? 아, okay. sure. 제빵사 수상해? Uh. 왜? 왜 강매해? 아, 심지어 무료로 준다고? I'm sorry, we're a 뭐지? 어. <웃음> 어? 약간 번역이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뭐 뜻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왜 빵이 저렇게 움찔움찔거리는데 저걸 눈치 못 챈다고? 아니 얘네 메인화면에 있던 물고기들 맞아요? 눈깔이 다 맛이 갔는데? <웃음> 아 배고파서 그랬던거구나 눈이 다시 돌아왔어 아니 빵이 계속 꿈틀거리는데 안에 내용물은 그냥 평범한 진짜 빵이네? 뭐지? 근데 원래 물고기들이 식빵 먹나요? y really like that r e d eh? 되게 신기하다. 얘네도 밀가루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 약을 섞어서 애들이 활발해졌나? 자. 찾아서 먹어야되네요. 오, 조작감 굉장히 좋아요. 다 먹었다. 요호 식빵 쪼그리다내거야 신난 우리 물고기들. 중간중간에 살짝 착착 멈춘다. 아니, 근데 애들이 실제로 어항에서 저렇게 재밌게 놀면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렇게 안 있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웃음> 유영만 하지 않나? 아 내가 물고기랑 교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손바꼭질한다 목소리 귀여워 어? 뭐야 어? 어디 가 얘들아 아까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샵이라고 써 있었는데 설마 물고기 샵이에요? 물고기 파는 곳이었어? 아 근데 횟집 아닌 게 어디야 아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해야된다 뭐 약간 이런 스토리인 걸까요? 뭐야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야? 패샵이네! 어? 뭐야? 나왜 여기 혼자 있어? <웃음> 아, 친구들이 그리워요, 지금. 오 움직인다 아 근데 금붕어가 저 정도의 지능이 있을 리가 없잖아 <웃음> 야 저렇게 똑똑하면은 바로 연구소에 보내버려야지 내 나이 서른셋 동심 따위 잊혀진지 오래 이렇게 밀어서 그래 이렇게 어항을 밀어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게임인걸로 알고 예이! 아이고, 잇!!!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조심조심 천천히 천천히 이게 가속도를 되게 심하게 받네요 저 단풍잎은 뭐야? 어 야, 저 위쪽에 있는 금붕어 왜 이렇게 눈이 맛이 갔냐? 이게 의외로 동화적인 게임이 아닐지 몰라. 뭐야, 왜, 왜, 왜 움직여? 어어어? 뭐야? 저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은... 건가? 저 어항 안 깨졌잖아. 나 내려가볼까? 슉. 오, 오. 이제 어디로 가야돼?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문, 뭐, 히든 아이템 있는 건 아니, 있네, 있네.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책상 뒤에 저 반짝이는 거 봐라. 저, 저, 간사한 것. 저기있다, 빵조가리 어, 먹었다, 먹었다. 아래로만 슥 지나가면 먹어지네요. 도전과제 달성은, 그건 좋은 물건이지.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모험의 시작. 도전과제 달성. 아이고. 이제 이거 탈출하는 내용이야? 이를 났다. 우! 굴러간다. 우와. 아무리 봐도 이거 체크포인트지?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저기 단풍잎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기는 한데 길이 저기 아래쪽에 매트 있다, 매트. 으악! 왜 여기에 매트가 있지? 이런 곳에서 요가하시나? 어. 어. 어, 천천히. 어, 천천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으악, 으악, 으악, 깍!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걸? 여기에서 죽은 멍청한 스트리머가 있진 않겠지? 그렇게 플레임은 모든 스트리머를 욕하고 생매장 당했다고 하는데. 으, 으, 으, 으, 으, 바다가 코앞피야 이게 지금 조작감이 어떤 거냐면. 자, 최근에 광고받은 게임 있잖아요. 월드 오브 워십. <웃음> 그거 배 조작감이랑 똑같아. 그거 관성 개시개 받아가지고, 으악! 으악! 으악! 그거 완전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배가? 이거랑 똑같아. 여기 진행루트냐? 어디가, 어디가?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가보자. 어 어, 어, 어, 어! 어! 빨리 굴러, 빨리 굴러! 어! 오! 오홀래 맞아. 오잘 하렀다 와 이제 어떻게 바다로 빠지면 돼 계단으로 내려가자 한 번에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홍당 해냈어요 아니 식빵 조각이 다섯 개나 있었어 거기에서 세 개를 건너뛰었다고 허어... 절대 안 모아야지 바로 다음 챕터로 갑시다 이렇게 바다로 탈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야 얘 금붕어 대가리라서 이거 못 나가, 이거. 헐! 다시 집으로 가져가! 안 돼! 아. 이래서 애들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길에서 이상한 거 있으면 절대 주워오지 말라고. 아, 나 진짜. 아이, 다시 왔어! 아, 이러고 다시 시작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게임? 이어 이게 그 요즘에 흥한다는 장르 루프물이구나. 어쩐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니. 어, 어. 여,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 어! 헐! 깨졌어! 어떻게? 나 죽어! 나 죽어! 아이거 되게 잔인한 게임이다. 아 이게 사다리를 밀어야 되나봐 여기에서 아니 금붕어가 머리를 쓰게 만드네. 어 밀린다. 아니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장난? <웃음> 야 물고기가 어항 살짝 밀어서 사다리가 밀린다고?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살았다. 야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 저 저기에 단풍잎이 있거든요? 어? 이 밑에도 단풍잎이 있네? 어, 밑으로 빠지면 큰일나니까 루트가 되게 다양하구나 어, 야! 어항 깨질라 그래! 뭐야 이거 위험해 아, 어항에도 HP가 있나봐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어 오 대박 드디어 제대로 된 탈출을 하기 전에 빵조가리는 포기할 수 없지 이건 못참지 얌 이게 하수가 구 있네 요오오~~~ 요오 이거 아이 또렉 걸려 이게 맵로딩할때 렉이 걸리나봐 확실히 최적화가 좀 잘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야 하수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깨끗해? 원래 보통 이런 데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물고기 죽거든요. <웃음> 어, 어디까지나 어 게임이라는 거를 잊지 맙시다. 어유 주사기가 있어. 기분 나쁘게. 점프. 오오 오, 오. 물 밖으로 나가서 건너갈 수 있네. 주사기 한번 찔려 달라고? 찔렸어. 어, 나 지금 진짜 찔린 거야? 뭐야? 나 죽었어? 헐. 어, 뭐야, 징그러워. 여길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프!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점프! 못 넘어가네.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간다. 아, 어, 그러네. <웃음> 아, 추진력이 부족했던 거였네. 미안하다. 안에 우리 장작들의 말을 의심하다니. 우매한 것. 아... 하수도가 되게 깨끗하네요, 파이프가. 그죠? 야, 무슨 배관이 다 금으로 돼있냐? 이, 이, 이, 이 마을 잘 사나 봐. 아니, 또 배관 신이야 뭐지? 응? 어? 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여기에 쳐 들어갈 수가 있냐고! 게임이잖아요. 맞네. 쓱내지 말고. 빨리 게임이나 합시다. 근데 요즘 화가 많아진 것 같아,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응? 아아? 어? 어? 오지 마! 쟤 뭐야? 어어어어, 아, 아저씨가 쫓아와요! 이동속도 개 느려요, 근데! 내 이동속도를 감안해서 지금 뛰어오시는 것 같은데. 어, 멀어지니까 같이 뛰어요! 수고용. 어, 뭐야? 아, 이 돌에 걸리면 안 되는구나. 아, 이,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잡힌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드리프트 하면서 가야 <놀랐을> 돼. <스 compteester> 어, 목소리 완전 가까워. 잠깐만, 어, 야, 소름 끼쳐. 오지 마. 어어, 개무서워. 왜 이래, 공포게임이야? 어,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왼쪽으로 드리프트! 다 왔다, 다 왔다, 호수 다 왔다. 호수가 보인다. 오케이, 내리막기. 예스, 베이베, 추진력! 끝! 자, 한번보다요 후후! 해냈어요. 조금 느리군요. 더 빠르게 해보세요. 싫은데요? 어, 3레벨. 어, 가봅시다. 얘 단순히 스테이지만 있는게 아니라 스토리가 좀 맵에 따라서 있어가지고 그게 좀 흥미롭네요. 플레이하는데 지루하지는 않아요. 아저씨, 미안. 그래도 뭐, 잘 건... 건졌네. <웃음> 불쌍한 물통이래. 왜 감정이입해? 야, 그거 물건이야! 아내한테나 잘해줘. 여기다. 가자. 들어가요! 오잉? 으아! 나 죽는 거야? 어 다행이다. 아, 여기 물이 고여있네. 고인물. 고인어어어 아! 기가 어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이게 애들 눈을 보면요 확실히 내가 지금 똘망똘망하잖아 이게 마법의 식빵... 버프를 받아서 그런건가? 진짜? 어? 야, 이 부금 그건데? 아, 야 이거 아이엠브레드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구나? 야이 식빵 부금이야 나는 빵이다 만든 제작진인가봐요 그러네 왠지 모르게 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문을 밀어봅시다. 문이 밀리네요, 놀랍게도. 참고로, 시, 나는 빵이다, 그거, 공포게임인 거 아시죠? 그럼 이것도 공포게임이겠군요. 어, 그럴지도. 그래서 내용이. 아, 아, 아, 아, 아! 허, 허, 허! 좋아. 새 어항을 얻었군. 이게 다 제가 노린 거죠. 천천히 가자, 친구야. 헤엄치지 마. 죽고 싶지 않으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아으, 아으! 아으! 어, 뭐야? 어? 뭐야? 자, 이제 저기를 건너야 돼요. 오, 씨. 개무섭네, 진짜. 와, 똑같이 생긴 차가 또 오네? 어? 어? 어? 어! 와! 어! 야, 아니 어떤 차가 저렇게 길가에 타이어를 바짝 붙여서 가.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와, 살았다. 옆으로, 옆으로 제발. 옆으로. 으! 아. 친구들아, 내가 곧 그쪽으로 갈게. 에. <목소리> 예. 이! 어? 어? 천천히.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기도합시다. 어, 깨지겠어. 깨지겠어. 워호! 살았다. 아우, 얘 목숨도 질기다.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 죽어야 정상인데. 그냥 이런 곳에서 평생 살면 안 돼. 하, 그럼 게임이 안 되니까. 아, 뭐야? 오! 아, 이 많은 구멍 중에서 배수구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걸 타 보자고. 아, 이렇게 해서 바다로? 오! 어? 헤 help! help! 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그렇지. 안 되는 건 없어. 죽을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 어, 아저씨! 조심해요. 와 쌍남자네. 코 <웃음> 앞에 병이 막 지나다니는데 그냥 삭 들여밟고 지나가네. 너무 넘어지지도 않고. 아 어, 하나님 곧 그쪽으로 갑니다. 어? 어? 어? 조심. 침착해. 천천히. 천천히. 어어어어어어어 야야야야. 아나 왼쪽으로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아이꼈잖아 이씨 됐다. 아야 어어어어. 어? 어? 다 부서라. 다 부서. 아니 미친 이 물병 하나 왔다고 이게 이렇게 부서질 거면은 완전 그냥 부실 공사지. 안 그래요?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래 원래 아, 이고 난리가 났다. 나... 에,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돕스 돕스. 이쪽으로 가요. 이쪽 맞지? 어. 어.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떨어질 거 같아. 무서워. 에? 왜또 병종 깨졌냐? 아, 나머지 또안했는데왜 병이 깨져 있어? <웃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디가 길이야? 아, 왠지 왼쪽으로 가면 개고생할 거 같은데 그냥 오른쪽으로 빨리 가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저기 식빵이 있는데 안 먹을 겁니다. 네, 식빵 먹으라고 쫄으지 마세요. 님들 목을 졸라버릴 거니까.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뭐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빵 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게 정상 루트가 아니라 식빵 루트였다니. 딱 찍고.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다시 후진. 아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고? 너네도 참볼거 없나 보다. 잠깐만, 여기 떨어지는 거 지금. Shit the fuck! 왔왔 왔다 해야 a 와왜 h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이어는어어어어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중력 어어 게임이니까 너무 현실적인 걸 바라진 맙시다 이거 이과가 하면 개고품 물어요 진짜 어? 뭐야 이제 막 환각이 보이나봐 아까 눈에 주사기 꽂혀가지고 이제 환각 보이나봐 뭐야 왜이렇게 반짝거려 미친거 아니야야 물고기 비늘에 반사돼서 <웃음> 눈뽕당해가지고 사람이 빠졌어 오 이제 저 빠진 사람이랑 보스전 치르는건가? 엥? 뭐야 이러고 끝이야 게임이? 오야 금붕어는 이렇게 탈출하고 끝인가봐요. 다른 애들의 이야기가 있네. 보거랑 피라냐랑 상어 <웃음> 맞아? <웃음> 일단 보거부터 보자. 보거가 이름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보거칭. 아 날치야 저거. 뭐야 여긴세 가지 맛이 같네. 정상인 애가 없어. 이제 보고시점이다어 어떡해 얘도 친구들이 보고 싶은가 봐 슬픔 그리고 이 미친 짓을 다시 해야 돼요? 아왜렉 걸리는 거봐씨 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좀둘다 단풍립이 있거든요? 오른쪽이 조금 더 쉬워보인다 오른쪽으로 가자 아 이게 아까 바깥이 반짝거리던 이유가 그 금붕어 빈을 반사되는거구나 아 금붕어는 이미 탈출을 했고 지금 동시간대네 금붕어가 탈출한거 보고 필받아서 얘도 이제 지금 탈출을 감행하는거구나 아 여길 찍으니까 저쪽 단풍잎이 사라지네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루트가 여러개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어 어? 저거 무너져있네 이 빨리 가면은 저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밀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래에 쿠션이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그럼 이제 개밥을 못먹겠지 개밥을 못먹는게 아니라 식빵을 못먹겠죠 오이 개발자고 있다 개발자의 굿 미안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설마 이문 손잡이를 밀어야 되나? 밀리네 이게 뭐, 얼마나 매끄러운거니 문이 마찰이라는 개념이 없는거야? 가자. 음. 아, what the fuck?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특수 능력 사용. 오, 그럴 수 있구나 얘는. 오, 오 h holy. 아키야 이런데에서 물고기 차별이. 어, 쿨러라. 에, 네. <웃음> 귀여 훨씬 더 기동성이 좋은데? 군는다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인데어어어어어 먹는다 빵. 면서도 먹지 나는. 않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야,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 특수능력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난이도가 올라갔어. 아니, 방금 축구공 소리 나지 않았어요? <웃음> 어... 이거봐, 축구공 소리 나. <웃음> 어, 잠깐만, 나 체크포인트를 들렀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야! 아. 나 방금 하나님 보고 왔어. 와.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하고 귀싸대기 맞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이 물에 반사된, 뭐라고 해. 이물 표면, 표현이 되게 진짜 잘된것 같아요. 물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신경 썼나봐요. 후후! 탈출. 이번엔 별 다섯 개네요. 도전과 잘 달성한. 불가사리네요. 흐야별 다섯 개 땄다고 부스, 불가사리가 됐어, 내가. 숲속 시네. 확실히 아까 개에 비해서, 금붕어에 비해서, 스테이지 클리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오메! 대박. 어? 뭐야, 이 가시덤불은? 어? 와,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갈 수 있어. 그거가. 동그란 상태일 때만 갈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 정도의 가시밭길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먹는다. 음, 맛있다, 식빵. 이제 진짜 난간이군. 난간이 아니라 난관이야, 이 멍청아. 어, 아, 죽는. 어, 아, 죽. 죽어! 죽어! 야! 아 이게 방향전환을 하려면 이렇게 잠깐 풀었다 가야 되네 잠깐 풀었다가 힘을 살짝 받으면서 다시 몸을 불리면은 방향전환이 돼요 이런 파훼법을 이렇게 빨리 깨닫다니 정말 대단해 나 와! 정말 대단해 <웃음> 기분 나쁘거든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담수에 보거가 살수 있어요? 애초에 어하, 어항에 보거를 키울 수 있는 게 말이 됐나어 여기 하수구 있어. 어 빠진다 그거. 네 해수와 담수를 넘나드는 게임적 허용. 음. 그럴 수 있지. 어차피 게임인 걸 가상 인물인데 인물? 어물? 어물? 맞아? 박치기. 아 조금 짧았다. 다시 추진력을. 핫. 뭐 <웃음> 아닌 아닌가봐. 금봉어는 공사 현장도 초토화 시켰는데 얘는 고작 이 통나무 하나 못 미네. 뭐야. 아아물 속에 깊이 잠수했다가 보거화가 되면은 물 위로 팍 뛰어오르네요. 아, 와, 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잠수하라고 쳐 알려주든가, 씨 방향키를 아래로 좀 해주지. 후! 간다! 빠세! 에에 하나님! 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철석, 철석, 철석. 하고 다시 돌아왔어. 저기 위로 올라가야 돼? 헐, 진짜 어? 일부러 사지를 가야 된단 말이야. 뭐지? 야, 이게 말이... <웃음> 아, 너무 억지잖아요. 제작진님, 와... 아, 갈매기는 뭐야? 아, 숨어서 가야 되나 봐. 아, 이게 탐지가 되면 안 되나 봐요. 아, 갑자기 또 은신게임이 됐네. 헉? 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애들이 공격하는구나. 빨리빨리. 빨리. 오,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온다, 온다, 공격이 온다. 어, 어떻게, 꼈어, 꼈어.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아, 밀어줘서 고마워요. 어, 공격을 피할 수도 있네?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숨맞잖아 아이, 쓰레기 게임. 달려! 오케이, 열린다. 어, 나 풀숲으로 숨었는데? 어? 어, 이 진짜 깨진다 이거. 앗! 구른다! 구른다! 구른다! 나잘 틀릴 거다! 물 없어! 물! 물! 아,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카드코어 게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야, 저기 세이브 있다. 아, 이게 그거네. 야, 길을 두 갈래 길인데, 내가 크게 돌아가지고, 다른 쪽 길로 그냥 돌아갔어. 원래 세이브가 이렇게 가까운, 어! 오! 물이야? 아니, 이게 움직여진다고? 어, 어, 어... 야, 이 정도 물이 들어있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50km는 나갈 텐데, 철창에 부딪히면, 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툭! 이러고 마네. 자, 현실 고증. 따지지 맙시다. 게임이에요. 밑으로 떨어져. 빠르게. 어? 어? 구른다! 난 죽지 않는다! 빠진다! 여기 아니다! 잣됐다! 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나? 어? 어? 이게 맞아?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은데 이게 밀리는게 지금 더 소름이거든요? 보가야 말좀 해봐 이거, 뭐야 이거 어 나왔다 아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 아예 막다른 길인데? 심지어 물 쏟아지지도 않 <웃음> 아아 창문으로 가는거구나 아나왜 창문을 못 봤지 어디가 가면서 밀어 밀어 밀어 바짝 붙어 완벽하죠? 초진력! 됐다 뭐야 와... 어? 죽는다! 아 어항 들어가자마자 죽는다! 구른다! 죽는다! 뭐냐고 이 게임 너 왼쪽에 대놓고 그.. 저기.. 있네 이런 건 먹어줘야지 야타이머택이야 이거 쟤네 온다 어? 뭐야 에? 낚시였어? 야 미친거 아니야? 야 식빵낚시가 있어 세상에 야!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 나무판자가 초록색은 녹슨 거네. 아, 야, 이씨! 일단 저장부터 하고 생각하자, 우리. 까마귀 온다. 저엄만 세이브만 먹으면. 에쓰. 아야. 아마 여기로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살짝. 으 <웃음> <웃음> 죽는다! <웃음> 식빵 포기하고. 배고프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버그가 걸렸는지 까마귀, 까마귀가 아니라 갈매기들이 이제, 아! 아니, 이러거든요? 공격은 하는데. 무음 공격이어서 더 위협적인 듯. 하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괜찮습니다. 방심하지 마. 한번 실수하면 끝장이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딴 거 없다, 롤링 어택! 아, 내려간다! 깨지겠지. 구른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타임 어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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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왕년에 이거 좀 많이 먹었지. 부들개지 줄기 뭐야 이거. 뭐? 어? 저기요? <놀람> <놀람> 야 그냥 여기에서 친구 사귀면 되겠네. 와 미끼도 안 걸고 그냥 이렇게 해놨네. 무슨 배짱이야 이거?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날 놔줘. 줄을 끊을 수 있네. 뭐지? 지금이야! 핫! 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아, 까비쓰, 베베! 미친 추진력! 따앗! 응? 저기 물통이 있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잡힐게요. <웃음> 아니, 잡히면 나저 통으로 알아서 인간이 넣어줄 텐데, 내가 너무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낚시바늘이 내 몸통을 뚫었어! 너무 고동스러워나 지금 하나도 안 발버둥 치고 있는데 혼자 난리를 다치고 있네 아, 도라인가? <웃음> 적당히 놀아줍시다 빨간색의 선을 잘 유지해주면서 응, 안 당겨져 아, 마음 같아선 바로 탈출하고 싶은데 됐어? 야, 물에 빨리 집어넣어 줘. 나 뒤져. Let's p 야, 이거 반동. 오! 나나 나 죽어요. 나 물통 들어갔는데 주, 죽어요. 어어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이러고 있어. 얘 미쳤나 봐. 게임이 이상해. 응? 왜 갑자기 클럽으로 빠지지? 낚시를 한 주인공이 클럽으로 데리고 가나 얘. 아 잡혀서 클럽 어항으로 왔구나. <웃음> 어 저기다 보여? 저기로 빠져야 돼. 구른다. 아. 어. 어. 어. 죽 죽는다. 아! 빠르게. 오케이 들어왔다. 밀어 저기로.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피해서. 어, 씨, 플레임 같은 애가 춤추고 있네. 요 와, 그지 같다, 진짜. 저보고 춤추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이 저렇게 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아, 밀지 마세요. 어, 뭐야? 나왜 튀어나와? 야, 어, 이가 없네? 아, 죽여줘. 어떡하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 어, 어, 저기요, 사람이 눈이 달렸으면. 아니, 미친놈아! 물컵을 어떻게 나가지? 아 됐다 아니 물컵을 밀수 있다고? 진짜 미친거 아니야 게임? 이 세계에는 마찰이란 개념이 없나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구른다 빠르게! 빠져! 그렇지 아이씨 지금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애초에 이게 병맛 제작진들이 만든 병맛게임이다 보니까 막 이거저거 따지면 안되더라고 어디로 가야돼? 다이빙을 하라고 여기에다가? 미쳤어요?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춤춰! 오 예스 댄스 베이베! 사람 머리 위로 떨어져 보자고요왜 이렇게 뭘 죽이고 싶어해요 여러분 장난컨대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이거 상호작용되는 게임 아닙니다! 여기 어항 같은 거 있나 봐봐. 아니, 씨 저기 세이브 있어. 아, 꺼져, 사람! 저기 세이브 있는데, 세이브, 아. 아까 줄 같은 게 있었다고? 아, 저기 있구나. 발견했어. 여기 있네. 아, 진짜 길. 이거 길이라고 만들어놨어. 불러요. 어, 그리고 저기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깨지려나? 내려가면 깨지나 보다. 아니, 야, 야, 이 야! 야, 세이브한다. 세이브하고 죽는다. 세이브한다. 세이브했다. 그럼 이 상태로 부활하면? 그렇지. 나는 새로이 태어났다. 아 밀지 마. 어이, 도라인가 저거? 와, 얘네들 다 피해서 가야 돼? 지금 이러고 계속 다 돌고 있네. 돌았네 진짜. 아 남자들 주변에서 계속 돌고 있어 더러워 짜증나. 어어어 어어, 어어. 어, 진정. 좋아 지금이야 부스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여기로 돌아서 갈수 있구나.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였네. 내가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고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들 앞에 뭐가 있으면 좀 가만히 있어요 좀. 쳐다보기라도 하란 말이야 여기 보거가 있네 이러면서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요 양해를 구하는게 아니라 양해를 해줘야지 어저 뚱돼지 어 플레임 갑자기 왜 목소리가 들리지? 어어어어 어어어 어, 아! 어? 어? 어, 살려줘 뭐야,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제가 화장실 화장실 가야돼, 화장실 꺼져봐, 얘 뭐야 뭐지, 얘? 돌아서 가야되나? 어, 야, 위산이 점점 올라오네? 아, 내 앞에서 깜짝대는 네얘 진짜 죽이고 싶다 왜 이렇게 졌다고, 저 춤을? 아, 그리고 지금 위산 올라오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어, 뭐야, 토했어? 여기서부터야? 나 화장실로 바로 갈 거야. 나 쟤한테 안갈 거임. 어 뭐야? 에이, 이 이번엔 여기로 와서 지네 사람을. 아꺼져아 여기 있는 애들 다 마음에 드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다 쓰레기야. 어, 어 어디서 토를 해야 되지? 설마 소변기? 어, 어디에다가 토를 해야 돼? 소변기는 아닌 거 같은데. 왜 갑자기 고정이 돼? 아, 여기가 왔나봐. 아, 들어간다. 오, 들어가진다. 으, 소변 보는 곳에. 으. 어, 나 죽어. 어, 살았다. 와. 아, 얼마나 이 비루한 인생입니까? 야, 야 니모는 진짜 양반이었다. 됐다. 앗. 아, 조금씩 물을 뿌려서 재충전하고 있어요. 좋아, 자유다, 프리덤! 와, 진짜 너무 어려웠어. 니뭐 놀고 있을 때 이제 보거징도 같이 합류하는 건가? 오. 만났어. 살다 까지겠다. 아직 날치가 안 왔어. 좋아. 이제 날치와 이 피라냐 두 아이의 이야기가 남았군요. 피라냐부터 할까요? 날치부터 할까요? 피라냐. 피라냐부터. 이제 피라냐 또 반짝거리는 거 보고 탈출 시도하겠네. 한번 보자. 얘 눈부터 맛이 갔어. 아얘 쓰레기였네 <웃음> 아 불편해 저 초침 왜 안움직.. 이 어어 어, 빛난다 빛난다 <웃음> 리모가 저기있어 가야해 아니 그리 생각해보니까 어떤 미친사람이 어항을 냉장고 위에 올려놔요? 자 그래 이건 병맛 게임이다 병맛 게임이다 의미를 두지 말자 아, 뭐야 밑에가 안 보여. 아, 뭐야? 스페이스를 눌러 특수 능력 사용. 엥? 어, 아, 어? 물수 있어. 어? 그래 물수 있어. 그래 장하다. 뭐 어쩌라고? 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됐네. 뭐 뜯어가지고. 아 되게 오래, 오래 물고 있어야되네요 에? 아 실화에요? 여기는 배수라는 개념이 없는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이 잘 차요? 이것은 병맛 게임이다 따지지 말자 그래그래 그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는거 물수 있어 물수 있어 수도관 파이프까지 전부 다 부셔 으아아아아 수위를 더 높이란 말이야 수위높은 방송 플레임TV 어머 수위가 너무 세요 플레임님 어? 이거를 집을 수 있어. 망치. 유리창을 부셔! 잉? 병에 담겼어.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유리병이 있군요. 그리고 또, 또, 먼 길을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빠르게. 쭉쭉 달려. 오케이. 됐어. 이제? 야, 야,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 지금 보니까 자동차들이 병 보고 병 쪽으로 와요. 저그 쓰레기들이 일부러 병을 밟으려고 종류마다 다른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내가 왼쪽 편에 있으면 차들이 왼쪽에 붙어서 온다니까? 저거 봐봐! 아니네. 오른쪽에 붙어서 올 때도 있네. 미안. 오케이,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고, 고! What the fuck? 아우. 오케이. 이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4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오케이 쭉 달려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쭉. 세이브 그악 멈추세요 멈추 어어어어어어어어병 어. 어, 컨트롤 어 뭐야 이거 왜 여기 식빵 있어 여기 어려운 길이었어? 아 어, 원래 저기가 더 쉬운 길이었구나 쉬운 길이 있었는데 어 큰일 났어 새 떴어 아, 근데 나 완전 낑겼는데 어떡하지? 세운다, 세운다. 오,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대박,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 아. 잠깐만. 아, 진짜 저기까지만 세이브하자. 진짜 진심 죽인다. 새새끼, 아아 꺼내줘서 고마워요. 아아 어,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오지마, 오지마. 제발 타서 타서 타서... 아아아, 오케이, 어, 저기 물이잖아. 그냥 빠지면 되는거 아니 아아! 뭐야! 아아아아저 새새끼다 요! 다아아 좋아 물 찬다 이것도 뜯다아와 힘이 얼마나 좋으면 저게 뜯어져? 미쳤다 핫물 내려 변화가 없네? 물을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건가? 이 안에 뭐가 있나? 왜 휴지가 빨간색이야? 누가 봐도 물어달라고.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뭐지? 아, 왜 니가 빠져! 됐다. 핫! 내린다, 물. 오케이. 넘친다, 넘친다. 자, 다음 타겟은 어디냐? 저길 들어가는 게 맞나? 이거 택도 없을 것 같거든요? 하이야! 아씨, 안 되는데. 살짝 모자랐네. 오, 됐다! 아! 그거 말고! 엉뚱한 거 물지 말고, 이거! 부셔! 됐어. 훗. <목소리> 어디까지 올려놔볼까, 수위가? 아, 수위 조절이 안 돼! 아, 넘 자만이야! 쟤 뭐야 아 설마 무는건가 쟤를? 한다아이씨 오케이! 아하하하하아 <웃음> 하면서 무.. 놀라는거 봐 이렇게 서 점프 예아 yeah, 베베자 이제 2레벨 뒤로 역행하면은 뭐가 나오는거지? 아, <웃음> 이럴수가! 아무것도 없잖아! 까비 어? 저기에 불빛이 있네 저기 뭐가 있나 봐엥 뭐야 이게 꽃으로 붉은색 표현을 해놨네 <웃음> 약간 거의 광경병 수준으로 물어제끼는데? 들어가 후 예스 베베 어디까지 가우와 점프 다이언! 아! 아, 저 나무줄기를 물었었어야 됐는 뭐지? 나 먹었어? 빵쪼가리 먹은 판정인가? 없어졌는데? 점프해서 이걸 물 수가 있네. 오. 어, 쟤물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핫! 아이씨. 물었다! 아! 어디까지 가? 어? 저기, 야! 까마귀야! 아니, 까마귀 갈매기야! 어디에서 내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세상 천지가 다 물인데 멀었다 어디로 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네 하 아, 죽는 아 살았다 고장아 갈매기 또 있네 갈매기 또 타야돼? 아. 야 어디가! 아나 나는 오케이 다 왔다 와 이것도 뜯어내? 와 미친거 아니에요? 이미 잘려있던 거를 고무패킹 했다라는 설정인건가? 와 철근을 뜯어내네 철근도 아니야 거의 쇠파이프급인데 호엑 이거 또 어디야 아 이게 수위를 올려야 되는거 같은데 아, 이걸로 막는 건가 봐! 나, 나와봐! 나와봐! 나 낑겼어! 오, 오오 된다, 된다.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위가 올라 버렸 뭐지? 잠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반대쪽도 마저 막아서 수위를 더 올려야 돼요. 가. 그치.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맞나? 돌아가 오! 오오오! 오케이.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걸요? 넘쳐 흐르는 수위 방송! 플레임 TV! 오,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 빵 조각이다. 먹었다. 어, 수위가 약간 모자란데? 아, 아 수위를 너무 올리면 안 되네. 수위를 너무 올려버리면 여기가 다쳐버리네요. 그래서 밸브를 다시 잠궈 써야 됐네요. 어? 아, 이러면 너무 올라가는데? 오케이. 딱이다. 달려. 어어, 물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점프. 못 가. 나 죽어. 나 죽어. <웃음> 아니, 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 이렇게 하면? 내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과 수위가 아주 적절하게 조절되는 환상적인 마술. 에? 에? 에? 에? 으, 으, 으. 어, 뭐야, 갑자기. 그 카드코어 게임이 됐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꼭 이렇게까지 해서 니모를 만나야겠니? 그냥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돼? 그렇다고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홀리, 홀리!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으에에. 도로 상태 싫어에요 아니, 덕분에 내가 건너갈 수 있게 되, 되기는 했는데. 공사를 하란 말이야. 아! 으, 으, 으, 으 뒤돌아보지 마, 무서우니까.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역시 뒤를 안돌아보는게 답이야 아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바로갑니다 어차피 세이브 했으니까요 전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핫 으읏 아앗 으, 아, 으. 뭐야 이거? 해냈다고? Hey, 나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 뭐야 스토리가 이, 가늠이 안돼 진짜 아, 하다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와.. 어나들 저 종합병화 이게 해낸 거였어? 나 데드신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난왜 여기 있는데? 길거리에 버려졌었는데? 오름표 뭐야 움직일 수 있어 아 밀어서 앞으로 가야돼? 오케이 어? 어? 어? 뭐야 이거 나 무슨 통에 있는거야? 얼음통이야? 나 얼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내부가 살짝 녹았나봐 나 항원동물이었어요? 왜 앞으로 안가져요 또? 아니 조작감 이거 진짜 이상해요 떨어뜨려 죽는다 죽는다. 깨진 건 좋지만. 어디로 가야 하오? 엥? 아, 이게 정상이네. 아, 얼음인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네. 아, 자, 쓰레기 게임. 무슨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정상으로 되는 꼴을 못 봐. 어, 이거 녹고 있는 거 아냐? 어어어어어어어 히터 앞에 있어가지고 녹고 있네. 오, 씨. 무서워라. 야, 야 깨질 것 같은데 깨질 것 같. 오 괜찮네. 어디까지 내려가? 아우. 어 그래.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아 녹아 녹아 녹아 녹녹 녹. 녹, 녹, 녹. 아... 아우 아응악 어? 일단 내려가. 아, 아니, 아 야, 아니 깨질 줄은 몰랐지. 이야, 이야, 요좀 어? 비켜봐, 공채가. 못 가잖아, 너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고. 뭐지, 이제? 들키면 안 되는 건가? Every second you keep hiding, Bob loses more blood. 뭐 개소리야. After I fix Bob, I can fix you. 뭐라는 거지? 그리고 제 의사 아니에요? 왜왜 왜 깁스를 하고 있어요? 깁스하고 수술하는 거야 지금? 이 병원도 미친 거 같아 제작진처럼. Oh, I'm oh, sorry, man. Oh, what the hell? I, I'm sorry. 오 홀리 y Urgent s 이 r g e r y p r a c 오 i 이 e I need to 서 어 저기다 으아악 멈춰 제발 아, 일단 여기 숨어있자 아니 쟤왜 계속 또 주변에 있어 이게 알고리즘이 살짝 제 주변을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지금이야 그냥 가자 저장하자 아아 well, 아, 코앞인데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좋아 쭉쭉 달려 달려! 세이브 다려 어디로 가? 저기야? 아닌 것 같아. 저기는 상호작용이 되는 문이 아니야. 아 왼쪽으로 가야 되나봐. 늦었어, 걸리나? 걸리나? 막 걸리나?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여기로 내려가면 괜찮을까? 요? 전혀 안 괜찮을 것같이 생겼는데. 이거 아니지. 여기 길 아니지. 아니 누가봐도 여기로 내려가라고. 어 뭐야 유리창이야. Oh fuck you! Fuck! <목소리> 피했다 와 꺼져줄래? 저기다 파란 문 달려 초고속으로 <목소리> 저돌맹제 아, 빵따위 아, 죽지 않는다. 하. 아 어? 어? 어? 천천히 살짝 됐지? 됐. <목소리> 오우. 뭐지? 점프 옳지 됐다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빨간색 수혈팩 물어 안 물리는데요? 안물안물 안궁 물. 안피 무는 거 맞아? 피안 물어지는데? 물어지네? 핏물을 만드는 거야? 쪼와 이게 또 물리네 뭐 어떻게 하라고 에? 에? 이게 맞아? 피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잠글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건 딸기 맛 시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어? 저기 있다. 와 물이 싹 빠지네. 어우, 무서워. 오 깜짝이야! 와, 이거 피 탱크였어? 열었다. 엘리베이터야, 이게? <목소리> 와! <목소리> 와 <목소리> 아, 이건 좀 재밌네. 와. 피 홍수다. 와. 딸기 실험 만세. 와, 하수구에 여기 피, 보인 거 봐봐요. 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편안해 보이는 얼굴. 편안한 거야? 멍청한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 오케이! 탈출! 좋아, 또 가족 만나겠네. 집 먼저 나왔다고 지금 좋아서 바다에서 계속 저러고 놀고 있는 거야? 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왔 나. 내가 왔다! 아직 한 마리가 부족해 날치! 이번엔 피라니가 물고 점프해주는 거야? 그러네 자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얘는 어, 어떤 바람을 선사해줄지 날치는 어떨지 한번 해봅시다 얘도 시작은 동그란 어항에서부터군요 어, 제 반짝인다. 금봉어가날 부르고 있어. 이제 특수 능력도 발동되겠죠? 날아다니는 거면 정말 좋겠다. 어어어어! 아니! 그쪽으로 떨어지시면, 아 아니, 되는데. 살짝만 간 다음에, 이게 기울어지면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어. 어항으로 출발? 그렇게 안 깨지던 어항이, 왜 어항 앞에서는 그렇게 잘 깨질까? 나가? 나가가지고 비행해? 설마? 호. 오... 아, 진심? 뭐. 비행이 안 돼. 비행했잖아. 비행했잖. 얼래? 얼래? 얼래? 아, 내가 날고 컨트롤을 해야 되네. 야, 난 상대에서 컨트롤. <목소리> 어, 됐다. 됐! 아, 제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이치 식빵이 날 속였어. 아, 식빵 땅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날치가 점프하면서 비행을 하려면 좀 높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오, 그래서 여기로 날아야 되는 거야? 여긴가 봐. 조작 확실히 알았어, 이제. 오케이. <웃음>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NO! NO! YES, BABY. 어? 어? 어어! 아씨 조작.. 어려운데? 오케이. 아이씨 이거 어려워.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정도 비행하는거 진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실겁니다. 진짜. 보면서 느끼는거지만 절대 안할거라고? <웃음> 아왜 어? 한번 잡싸봐 할만한데 어? 어? 어? 어? 어? 어? 곤두박질 야! 아아! 아! 이 턱! 턱! 턱! 안되겠어 우물을 포기하자 안전빵으로 우아하게 다이브 예아 팔광 중간에 그만하진 못해요? 아, 맞네. 그런 선택지도 있었구나. 그 생각을 못.. 약간 그러니까 방향을 잘 타다가 떨어질 때쯤 떨어져 공중에서 뒤지면 어떡해! <웃음> 난 채로 죽었어! <웃음> 들어가 예 yeah. 크, 잘한다. 그죠? 날치의 좋은 점이 뭐냐면 활강이랑 좀 달라요 이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활강은 무조건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잘하면은 이거봐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와... 진짜 나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 아 진짜 너무... 너무 개빡치아 <웃음> 처음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게임인 줄 알았거든? 개바람 게임이야 아니 여기에서 날아서 저기까지 갈 수가 있다고? 야 이정도 날수 있으면 그냥 비행기지 이게 된다고?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 아! 아! 부딪치겠! 다아 <웃음> 아니 생선이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저걸 아무도 못본다는 게 말이 돼? 도맛 그 게임이야 어 가속도가 없어서 그런가? 좋아, 충분한 가속도를 받은 상태에서 점프. 천막이 안 걸렸어. 천막이 안 걸리고 점프 딱 해가지고 잘 되네. 천막에 걸렸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아! 야이야이야.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야이. 컨트롤 개 잘해 어 위로 위로 옳지 어 워터 the... 어떻게 죽는 건가 어 어떻게 해. 물고기도 불쌍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 운명인 건가 안으로 아, 들어왔다 아나 처음에는 이 물통이 너무 싫었거든 지금은 거의 그냥 구세주예요 구세주 저빵 조각이 무시하고 <웃음> 아. <웃음> 괜찮은건가? 어 날아 그렇지 날아 날아서 날아서 안착 야! 이, 내가 의도한건 그게 아닌데 야! 아유어쨌든 세이브 에세이가 됐어 엥? 이걸 안엎질은 상태에서 원래 여기까지 오는게 정상인가봐요 빨리 이 마을을 벗어나자 여기 렉 너무 걸리는다 예아 베이베 요후 깊은 곳으로. 빨리 엔딩 보고 이거지 같은 게임 빨리 벗어나야지. 핫. 야,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오케이. 근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웃음>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같은데. 그지거리하고 어, 있었네. 뭐야 이거? 어? 아, 오! 어디로 가지는겨? 게... 어? 죽는다. 어, 살았다. 무슨 동굴로 빠졌어? 우와. 대박. 다, 사방천지가 물이야. 너무 좋아. 아아아아아 어디로 가? 죽는다! 죽는다! 아이 물이 고여있네 헉! 뚫을 수 있어? 어? 걸리네? 저 바들바들 거리는거 쳐야되는거야? 맞아? 어디가? 와 진짜 완벽하게 잘 날았다 쳤어 그렇지! 막대기를 건드려야 되는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빠졌다. 아, 다행이다. 딱 꽂혔네. 좋아, 수위가 올라간다. 수위 높은 방송, 블레임 TV 흥해라! 저 버튼을 눌러야 되나봐요, 날아서. 눌러! 아니, 개색! 추진력! 콕! 그렇지! 졸라 멋있었어! 와우! 어디 가! 아니! 내려가려고 했어, 나. 엇! <웃음>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한 번에 갈수 있어. 완전 쉬어, 완전 쉬어. 충분해, 충분해. 흠! 유후! 바로 박치기! 예아! Yeah. 다 열었냐? 오,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저기요? 아, 저, 낑겼다. 피나 봤네. 잘 가. 어디까지 가지? 뭐야 물이 어떻게 이렇게 끊길 수가 있어? 저거 원래 내가 타고 가야 됐었던 건가? 누르고 바로 빠져. 그래 이거지. <웃음> 진짜 뭐 하나 한 번에 제대로 해주는 게 없네. 맞아. 저그 와중에 물 하나도 안 흘리네 어? 어우이 어디야? 뭐 여기가 뭐 비밀 실험실인가? 오케이 오 됐다 야! 마지막 스테이지야 나 이제 이 게임 다시 나갈거야 드디어 벗어날 수 있어 왜왜 왜 여기지? 그리고 아까 어떤 장작분이 그 연구실에서 얻은 기록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맨 처음에 물고기 먹었던 빵 있잖아요 그 빵이 만든 곳이 아까 그 침수된 연구소 거기에서 만든 건가봐요? 그 빵을 먹으면은 지능이 올라서 지금 우리 멍청한 물고기들은 눈이 다 맛이 갔잖아. 얘네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얘네들이 그 빵을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안 넘어가네? 설마! 허아 죽는다! 후 아우렙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멀리 창가에 지 단풍잎이 보이긴 하는데 저기까지 날아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가보자 어이, 충분히 난다, 이거. 충분히 날아 야! 아, 아, 컨트롤 어려! 정확하게 저기로. 안, 착! 개쩔었다. 이제 기동성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야, 야, 야, 야 키보드. 야, 야, 야, 야, 야! 어, 먹었다. 오케이. 여기서 밑으로. 이제 저 문을 열면 되겠지. 빨리 지옥 같은 게임을 끝내자고 넷이서 다 만나가지고 바다로 도망치란 말이야 천천히 아이고 어 벌어진다 어 떨어지겠다 어어어어아 여긴 물이 있네 이제 날라가야 돼 날라서 위쪽으로만 가야 되나 봐아빵조각이 먹으면서 오른쪽 분수대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 어? 맞았지, 말... 와, 정말 정확하게 딱 빗겨 나가는 거 봐. 갓 게임. 핫!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어, 아! 살았어? 헉! 살았어, 나. 죽음에 몬터까지 갔다 살았어. 개쩐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았어. Oh, what the fuck? What? Oh, oh thank you. 다섯, 에스컬레이터만 올라가면 돼. 어, 어, 어, 어, 어! 아, 진짜, 너, 아, 저 개새끼. 개색... 아, 눈, 눈 달아서 뭐해! 개 빠르게 가로질러 주마. 아, 미안해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아, 쓸데없이 공항에서 이렇게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오케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볼까요? 여기 길이 있다. 어? 어? 어, 뭐야? 와우. 아니, 진짜, 이거 부실공사 끝판왕 아니야?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무너져. 자, 스톱. 여, 여기에서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아! 아! 아! 아! 가자! 아, 파자! 하!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저 상자는? 무서워 야 저기에서 끊임없이 물이 채..샘 솟고 있어 케이지 안으로 원래 들어가야되나? 다시 보자 초록색 아까 어떻게 엎어진거지? 아저기있다 오케이 아이개색 오케이 정확히 뭐야 원래 이렇게 가는게 맞나봐 어? 어? 어? 저기도 물이 담겨있어? 아, 나이 뚜껑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컨트롤이 아야. 됐어. 하... 또 저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지가지한다. <댕> 형! 형! <뭐지? 댕> 뭐야? <댕> 에? 갓 게임. <댕> 아! 아, 이 게임이 재밌냐? 아, 그만두고 싶다. 하아, 그래,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됐다. 가는 사람이 즐거워서 뭐하냐? 보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뭐야 얘오이 가방 이상해요! 왜이왜아거좀 비켜보쇼 저 먼저 가고 싶으니까 어 뭐야 막 상자 막날라댕니고 난리 났는데요 지금 어어? 어어? 야저 레이 <웃음> 에이 가방 이상해 애들 어나 이거 떨어지는거 아냐? 야어어어어 허어어어 어어렸어렸어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가 앞으로. 아 깨졌. 으아으 예. 아, 으. Yeah. 또 이제 날라갈 좀 미해야죠. 저저저저저 초록색 슈트케이스 헤이 y hey, come on yo, I'm coming for y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아좀 기다렸다가 다음 상자에 타자. 다음 상자. 상자가 나올 거야. 상자가 나올 거야. 상자가 나올 거야. 상자가 나올. 상자가 나올! 아 이야. 완벽한 타이밍 자, 이제 딱 타면 돼요. 딱 타면 돼요. 딱 타면 돼요. 샷! 아웃라이스트. 어, 저거다, 저거다. 나를 위한 케이스다, 저거. 예. Yeah. 근데 왜 모든 케이스에 다 물이 담겨 있는 걸까요? 여기 공항 수화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우 야, 야, 가방 왜 이렇게 불안하냐? 야, 이거 벽에 걸릴 거 같은데? 에? 뭐야? 중간에 날아가야 되나봐. 어어, 가방 이상해, 가방 이상해, 가방 이상해, 가방 이상해! 아, 좀 제대로, <웃음> 제대로 가봐. 정상적인 가방이 없어. 야, 야, 야, 야, 야, 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희마리가 없다, 희마리가 없다. 희마리가 없다. <농> 아니. <웃음> 와우 게임 게스트 스 받아요. 와 어떻게 들어갔나? 미쳤다 미쳤어. 이게 진정한 실력자지. 아주 안정적인 비행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예. 우야. Yeah. 저 초록색으로 들어가야 되나봐 초록색. 딴곳다 빨간색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hat the fuck? 알고 보니까 저길이 아닌거 아니야? 진짜? 초록색이지만 저기가 정답이라고는 안했다 하면서 이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와! 드디어! 드디어 됐어! 제발 이래놓고 또 게임 오버 뜨기만 해봐 진짜 죽여버릴 거야 게임 오케이 그리고 바로 죽어주죠 아니, 캐리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캐리어 안 끌어져요. 아, 끌어지네? 미안. 아니, 아까는 캐리어 죽어도 안 끌어지더니 왜 지금 끌어져? 이러고 나가야 돼? 이러고 나가? 이륙하기 전에 가야 되나봐, 이륙하기 전에. 야, 나가! 아 어, 나 죽는다. 빨리 물로 떨어져. 그렇지! 드디어! 드디어 모두가 모였습니다 날치 기다리느라 지루해 뒤지는 삼형제 드디어 내가 왔다 드디어 넷 모두가 모였습니다 이래놓고 상어한테 물고기 밥대면 개꿀 너넨 진짜 좀 죽어야 돼 나서. 오오야 어, 어. 설마 또 잡혀. 설마. 와, 피날레 스테이지 생겼어. 아얜 끝까지 이러고 있네 이 남자 계속 나와 뭐야 여기 그냥 수족관이네 뭐 어떻게 해야되지? 역주행이다! 안되네 역주행! 주행역! 할렐루! 마마미야! 야 여기 밖에 갈수 있는 곳이 없어 아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야되나? 어? 아왜 진짜야? 아 진짜 진짜였네 저기 어항있다 어항 얘는 능력 있어요 잘 구르는 거 야 꺼져 떨어져 저리가 길막이야 꺼져 잘가 오케이 내 친구들 이외엔 다 필요없어 너도 가넌내 친구가 아니잖아 이 맛간 눈깔을 보라고 저리가 헉! 저기서 계속 밑에서 퍼덕거려 미안해 얘들아! 같이 가자! 부활시켜줄게. 체크포인트로. 한 마리 부활됐어, 뒤쪽에. 어, 뭐야! 뒤쪽에 어디갔어? 걘 아예 삭제돼버렸네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데이터 조리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오랜만에 금붕어로 하니까 힘을 주체를 못하겠다, 요 어? 밑에 보고 있다고? 어디? 어, 아, 어, 아! 아 떨어져. <웃음> 와! 조종이 가능해 따라다니네 이제 모든 아이들의 능력을 통해가지고 작동을 해야되나봐요 반대편에서 열어줘야 되는구나 간다! 퐁! 부른다야 들어올린다! 오케이 펄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떠오른다! 아니, 아저씨, 여기 또 있네? 오. 똑똑한 걸. 위 뚫자, 이제. 붕 어? 아저씨, 무서워! 야, 옆으로 왔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정말 소름이 끼치는군. 어, 필라냐 찾았다. 물어 뜯어. 제일 스트레스 받는 피라냐. 아이 껴서 나오질 못해. 이제 제가 껴갔네. 아우 진짜. 다 꼬들기 싫어. 아, 밑에 깔아져 있지 마. 아저 니모. 얘도 은근 바람캐야. 물어. 수위가 오르나요? 오른다! 수위 오르는 방송 플레임 TV! 오이 아니! 물어 뜯어야 할 빼브가. 물이 더 세차게? 뭐야, 이건. 니가 가. 어? 여기로 나갈 수 있는 건 보고밖에 없는데? 위쪽에 길이 있는 것 같다고? 아, 여기, 와. 아니, 길을 어떻게 찾은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우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거야 우리 왔어. 어휴, 힘들어. 뒤지은 줄 알았네. 아까 돌린 레버를 다시 돌려보자고? 자, 잠갔어. 잠그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거, 이거 열고 잠그고의 차이가 뭘까? 난, 난 수위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위는 안 오르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제. 안 바뀌었어요. 시몬탱. 그니까, 이 욕조의 수위가 올라가네. 저 레버를 돌리면. 저 부표를 위로.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잘,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이렇게 해놓고 얘는 레버를 물게 둡니다. 여기서 청색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얘 혼자 위로 올라가게 두고 이 상태에서 레버를 다시 돌려요. 아좀 점잖게 해, 미친 것 같아 진짜. 그럼 얘가 이제 수위가 내려가죠. 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수위를 올려줘요 수위가 올라가죠 부표가 올라가죠 틈이 생기고 밑으로 내려가요 빠질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거를 밀어 밀어서 틈을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얘가 어디로 빠지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세이브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왔다는 얘기인데 뭐야 아, 날치를 구했구나. 내가 지금 날치를 구했으니까, 일단 빵 조각부터 먹고 올게요. 오. 저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 지금 날치는 그냥 바로 갈수 있거든요. 넘어왔죠? 밑으로 가면은 뭐가 나올까? 깜짝이야. 오! 엄청... 거대한 욕조가 나왔네요 어? 여긴 뚜껑이... 없어 그럼 이제 나 혼자 날라서 가야돼? 맞는거 같은데? 저기에... 저기에 식빵이 있는거 보면은 맞는거 같아 옷? 아씨 못먹었네 <웃음> 아... 죽는다... <웃음> 어? 뭐야 재시작하니까 어떻게... 애들이 여기로 한 번에 뭉쳤지? 뭔가 뭉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스킵하고 날치 혼자 여기까지 와서 세이브 지점까지 도달해가지고 네 명이 다 왔나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아... 뭐라는 거야? 어? 아 저기 밑에 뭐가 있다 아이씨아왜또다 단체로 밑으로 내려와! 친구가 넘어지면 친구가 쪽팔리지 않게 단체로 넘어져줘야 돼? <웃음> 딱 봐도 더, 저 위로 올라가서 또 상자 끌고 와야 되나본데, 보고가? 아닌 거 같은데. 아, 날치가 해야 되나? 날치가? 얘들랑 비켜봐. 나 멋진 비행을 해야 되거든? 아, 얘네 계속 걸리적거려. 이거 가만히 있게 하는 명령어도 만들었었어야 됐는데. 어어어한 어 번에 가자 한 번에. 충분히가 충분히. 움직이는 상자에도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날치라고. 아! 와라. 나의 화려한 날개짓을. 아! 2 hours later. 얘들아, 내가 데리고 간다. 조금만 기다려. 아아아아아 오, 이게 충격 방지제 역할을 해줬네요. 얘들아, 어서 넘어와. 아, 예 부활해보자. 애들 다 담겨있을 것 같은데. 아우, 귀찮아, 귀찮아. 넘어오기 귀찮아. 빨리 가자, 에스컬레이터 타고. 자, 뭔진 모르겠지만, 레버가 빨간색이니까, 일단 물어. 아, 이 개색! 좀 비켜봐, 얘들아! 너무 재밌다고요내 <웃음> 처음엔 보는 사람만 재밌으면 됐지 했는데, 이제 내 생각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웃음>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이건 뭐야? 어항이 왜또 있어? 아, 설마, 그건가? 날치가, 날아가지고, 건너편에, 이구요 전방. 자, 여기까지 붙인 다음에, 애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꺼내야 돼요. 지금이야! 으, 으, 으, 으, 으. 아냐! 제일 쉬운 보고. 추진력! 추진력! 추진력! 걸렸고. 초진력! 구름다 오케이. 저기가 탈출구인 것 같은데 여기 잠겨있네요 버튼 눌러야 되는 건가 엥? 뭐야, 지금 알아서 열리네? 가까이니까? <웃음> <간다니까>? 간다이 <웃음> 상태로 아쿠아리움을 탈출해야 돼요? 맞아? 이게 맞아? 야 넘치지 않게 다들 잠수해 잠수 Trust <웃음> me. t 스 e e f s, <놀람> <놀람> <S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o m e t h i n g Oh no! t a 다 야. r 후 y r u h o o 어? 가게 부수겠는데? 우와! 대박! 그 빵가게였어 심지어 식빵 전해준 그 빵가게 와우 다시 탈출 더 문제인게 뭔지 알아요? 아직 스테이지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럼 뭐 바다에 나왔는데 또 잡혀? 어디 한번 보자고 영상을 또 잡히면 그냥 닥치고 끈다 절대 엔딩 안 볼거야 어? 진짜 끝이야? 그럼 나머지 별 다섯개는? 에? 진짜 끝났네? 이게 엔딩이라고? 어? 뒤로 하니까 내용이 더 있어요. 엔딩 크레딧 색고 와, 마을이 초토화됐어. 물고기 4마리 네 때문에. 어? 살아있는 식빵 아직도 있어? 헉, 이걸 이걸 까마귀가? 아, 니 까마귀가 아니 갈매기가? 아! 똑똑해졌다. 아, 새로운 비밀 스테이지. 와, 갈매기 스테이지가 추가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빵 40조각과 별 40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빵조각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안할 거거든요. 달매기 <웃음> 플레이는 여러분들이 꼭 구매하셔서 빵조각 잘 모으셔가지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잠겨있어서 못하네요. 어떡하니. 너무 안타깝다. 자, 만나서 거지같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게임. 아이엠 핏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어 1도 배려 안해주는 개스프라이 게임 와우! 내가 이것 때문에 명이 한 5년 정도는 줄었을까 진짜 농담 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엔딩까지는 그래도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과정요. 애들한테 식빵 주지 마세요. 물고기한테 절대. <목소리>